새로 내고 난다. 안녕, 동키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가 완성되기까지는 1차, 2차, 3차까지 협력사만 해도 수천 개가 넘고 전체 고용 인력만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 중에는 신차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바로 구매하지 말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구매를 하라든지 또 제조사가 노사 분규가 있는 시기에 제작된 차는 결함이 있을 수도 있다 하여 구매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신차를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결함으로 인해 자동차 리콜 통보를 받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를 구매한 이상 결함으로 인한 리콜 정보를 제때 받고 조치를 받아야 하지만 통보를 받지 못하거나 받고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또 중고차 구매시나 렌터카 이용시 그 차의 리콜 이력과 조치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 찜찜하고 불편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간단하게 리콜 이력 조회뿐만 아니라 내 차가 리콜 대상일 때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자동차 리콜 제도란 자동차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다거나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을 경우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그 결함 실질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부품의 교환, 수리 등의 시정 조치를 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 같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 최근 5년간 자동차 리콜 대수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리콜 건수와 함께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자동차 리콜 대상 차량이 연평균 218만 대가 넘었고 차량 결함 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4,300건 정도로 수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 건수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지. 하지만 리콜 통보를 받고도 수리를 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10명 중 3명꼴로 결함 차량을 안전조치도 없이 그냥 타고 다니고 있고 또 일부 운전자들은 리콜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 이에 따라서 국도교통부는 결함 조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을 통해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그 기능을 강화해서 전에는 리콜 대상이 여부만 확인이 가능했던 것을 현재는 리콜 대상 알림 서비스 sms 로 받을 수 있겠고 또 렌터카와 중고차에 대해서도 사전에 리콜 조치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사전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했지 앞으로 자율주행 기능 등 차량의 기능이 더욱 첨단화되고 소프트웨어의 오류 등 전기 전자장치에 대한 결함이 많아질 수 있는 만큼 이런 리콜 대상 알림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리콜 알림이 신청 방법은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검색창에 자동차 리콜센터로 검색을 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 정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나오고 리콜 정보에서 리콜 알림이를 선택하고 리콜 알림의 설명과 그 아래 칸에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 수자를 입력하고 서비스 신청하기를 누르고 화면에 약간 내용에 동의하고 다음 단계를 누르면 신청인 정보를 인증 후에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까지 입력해서 등록을 하면 리콜 알림이 신청이 완료가 되는 거야. 이외에도 홈페이지에서는 리콜 수리 후에 불만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자동차 등록번호만으로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제작사별로 제공되는 무상 점검과 수리 정보 등도 알아볼 수 있도록 돼있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자동차의 결함은 큰 사고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내 차가 리콜 대상일때 알림 및 확인이 가능해서 빠르게 조치를 받아야 하고 또 중고차 구입시나 렌트카 이용 시에도 리콜 조치 여부가 확인되어야만 좀더 안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등록해 놓으시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내 네,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요